아, 어 그래. 앨범 깡 유나이트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요렇게. 완전 하이틴 느낌. 너무 풋풋해. 자, 까볼게요. 헐. 완전 귀여워. 큐피트 같은 느낌인데. 흑화한 큐피트 느낌? 제가 사실 유나이트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요 앨범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한번 사봤어. 요렇게. 헐. 잘생겼어. 맨 뒤에 뭐가 묵직해요. 봉투 같은 느낌. 짠. 일단 요거, CG. 짠! 어떻게 약간 표적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 노래 리스트랑 미니 포스터 그 다음은 엽서 짜잔! 요렇게! 이 친구가 경문이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자 그리고 포카! 일단 요 서클부터 까볼게요 둘 셋! 짜잔! 어이 친구는 알아요 현승이였던 거 같아 맞죠? 멋있다! 빨간 머리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요 까만 거 하나 둘 셋! 어이 친구도 빨간 머리네? 여기 이름이 써있어서 은호래요 은호 자 마지막 포카 어 이거 포카카드 느낌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하나 둘 셋! 어? 이 친구 경문이 맞죠? 어 여기 써있네 경문이 맞나? 동일이 을 맞는 것 같기도? 오! 생각보다 진짜 맘에 들어 요렇게 해서 유나이트 앨범 깡 끝! 뭐 어, 그래 앨범 깡! 오늘은 하이라이트 앨범을 한번 까볼 건데요 제가 완전 두준파여가지고 <웃음> 그래서 오늘은 두준이 포카를 해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오! 멋있다! 에? 비닐 까는 거 찍었는데 녹화 버튼안 눌렀네요 <웃음> 저는 요번에 이거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고 17,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짠. 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네 일단 포토부터! <웃음> 수준이 우와 미쳤다. 그리고 맨 뒷장에 이렇게 CD가 있어요. 완전 쪼꼬 느낌. <웃음> 짜잔. 일단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포스터 같은데? 짜잔. 이렇게 동훈이가 나왔습니다. 짜잔. 멋있다. 그리고 엽서. 짠. 이것도 동훈이. 그리고 여기도 필름이 들어 있어요. 아직 누군지 못 봤어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요섭이가 나왔습니다. 어, 멋있어. 머리 잘 어울리는데요, 완전? 자, 드디어 포카. 제발 수준이한 번만. 하나, 둘, 셋. 기광이는 기강이? <웃음> 두 번째 갈망이었는데 이렇게 기광이가 나왔네요. 나쁘지 않구만. <웃음>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앨범깡 끝! 뭐 그래, 앨범깡! 오늘 많이들 요청해주셨던 트리플 S 앨범 한번 까볼게요. 근데 제가 구성을 보니까 포카가 없더라고요. 그래고 포카가 없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되게 무광인 재질이고요. 전 이번에 이거 알라딘에서 18,6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 뭐야? 분위기 미쳤어. 뭐. 요렇게. 어, 약간, 여덕들이 좋아할 타입. 요건 CD. 짜잔,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짠, 요렇게. 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게 왠지 포카인 것 같아요. 짜잔, 오, 오, 어, 좋아요. 어, 이렇게 혜린이가 나왔나봐요. 야 무슨 신용카드 같다. <웃음>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요렇게 이게 큐얼이 있는게 무슨 NFT같은거를 뭐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심지어 트리플 s 스가 8명인데 그중에 지금 여기 이 유닛은 4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건가 봐요 어, 진짜 체계가 너무 어렵다 <웃음> 하여튼 요렇게 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플에스 앨범 깡끗 와 그래 앨범 깡 오늘은 유아 셀피쉬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봐도 너무 예뻐서 진짜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요렇게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자, 까볼게요. 요렇게 되게 핑크핑크하고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알라딘에서 14,1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어, 근데 이거 꺼내기가 힘들다. 짜잔! 귀여워. 젤리 같아. 자, 일단 요렇게 이게 뭐지? 스티커는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써 있고요. 그리고 CD. 짠! 되게 심플하긴 한데 요렇게 스티커 붙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토북. 에이,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어. 포카. 어, 포카 하나 더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구성. 짜잔! 어 이거 핸드폰이야. 귀여워. 이렇게 헐 옛날폰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그리고 짜잔 이렇게 투명 포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포카 이렇게 두 장이나 들어있거든요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둘셋 헐 미쳤다 개 이쁜데 진짜 하나둘셋 짜잔 대박 와, 이거 진짜 이번 앨범 진짜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진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유아 앨범 깡끝 아뭐 그래, 앨범 까 오늘은 비톤 앨범 한번 까볼 건데요 사실 저는 비톤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포스터부터 자라란 요렇게 화장품 브랜드 이렇게 선물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오호, CD, 짠 그리고 포토북 짜잔 이 뮤비를 봤는데 이 친구가 엄청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남돌 핑크머리 한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 이거 약간 황태자 컨셉? 그리 안에 이런 봉투 같은 게 들었어요 요거는 엽서 같은 느낌? 하나, 둘, 셋, 짜잔! 와, 인생네 거. 임세준이라고 써있어요. 세준이라는 친구인가봐요. 그리고 요거는 스탠드. 짠! 어, 제가 멋있다고 했던 친구. 이 친구 찾아보니까 이름이 수빈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트릴로지라는 건데, 트릴로지는 뭐하는 건가요, 여러분?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요것도 필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앞에 것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누구지? 어, 지금 찾아보니까 한세라는 친구 같거든요. 맞나요, 혹시? 그리고 하나, 둘, 셋! 수빈이 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비톤 앨범 깡뭐 그래 앨범 깡 오늘은 레드벨벳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다 있는건가? 하여튼 진짜 완전 키치하고 너무 예뻐요 짜잔 이렇게 되게 약간 다이어리 같은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거 포토곡 버전이고 알라딘에서 16,3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헐 어, K4 대박이다 진짜 이 어, 예리 이쁘다. 자 그리고 맨 뒷장에 이렇게 CD가 있는데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약간 코믹스 분위기? 헉, 귀엽다. 자 그리고 스티커도 이런 느낌.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폴라로이드랑 이 포카가 있는데 뒤에 뭔가 글귀가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폴라로이드부터. 하나 둘 셋! 짜잔! 웬디! 어 아, 미친!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이것도? 하나 둘 셋! 짜잔! 어요것도 웬디. 아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건가? 미친. 개이뻐 진짜. 대박인데? 이게 머리 색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아, 귀여워. 이번에 레드벨벳 앨범이 포토북 버전 말고 귀여운 케이크 모양의 한정판 버전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이런 팔로우 해주시면 내일 한정판 버전 앨범 깡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레드벨벳 앨범 깡 끝! <목소리> 여러분, 레드벨벳 한정판 앨범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 앨범 깡! 오늘 카라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이렇게 화이트 컨셉. 어, 뭔가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음. 까볼게요. 짜잔! 이렇게 어,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2 8 0 0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CD가 깔끔하게 있어요. 아, 이거 K. R 해가지고 카라가 봐. 그리고 이건 포토북 헐! 헐! 규리 여신. 헐! 랭! 너무 이쁘다 어, 포카. 어, 포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멤버들 눈 사진인데. 아, 이거 니콜이에요. 짜잔! 그 다음에 가사집. 뒤에 멤버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내것 같아요. 하나, 아, 둘, 셋! 짜잔!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책갈피 같은 게 있는데 음 향기 나는 거예요 냄새 되게 좋다 자 드디어 포카 까만 거랑 하얀 거 이렇게 두개 있는데 까만 거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니콜이 나왔습니다 니콜 진짜 오랜만이야 그리고 하얀색 포카 하나 둘셋 짜잔 승현이 헐 미쳤다 요렇게 해서 카라 앨범 깐끝